아니 까이쪽 하는거야 역 버프를 해주면은 1,2랩 타이밍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먼저 라인을 밀고 2랩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딜교를 걸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역 버프를 해주면은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와요 여기 있다든가 그래서 여기 갈 때도 살짝 틀어줘야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일라우이 같은 경우는 1랩에 보통 Q를 찍는데 방금 Q 찍는 걸 내가 봤죠 근데 저걸 피하면은 쟤는 이제 그냥 뚜벅이에다 그냥 평타 기반 재미야 무슨 말인지 알죠? 미니언 먹으러 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 가서 짝풀를 걸어주면 이득을 본다는 소리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가서 어차피 큐 빠졌으니까 간단하죠 이제, 이제는 이레벨뭐찍었는냐가 중요해 뽑는걸 찍었을지 아니면은 머리를 내려 찍는 걸 찍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머리를 내려 찍거든요 아야 자이 라인 되게 미는 라인이니까 몰아서 다이브 하죠 잘했대 다음 라인까지 섞을 거예요 천천히 밀 겁니다 이렇게 서 까불면은 큐 해주면서 청타... 아, 뭔가 아쉬운데... 그럼 큐 맞지 말고... 다음 라인 이제 오잖아요... 이제 라인을 슬슬 빡세게 밀어봅시다... 아... W를 찍었어야 되는데 <웃음> W를 내가 못 찍고 큐를 찍어버렸어... 잠깐, 그에 대한 반동이죠? 이게 탑랩에 W 찍었으면 방금 이게 킬각인데 내가 Q를 찍어버렸네 아 깨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갔다옵시다 어피 라인 정리할거예요 보통 형님티어 사람들은 라인홀딩 이런 개념이 그렇게 빡세지 않아 아직 W 안찍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기회가 있다는 소리야 아직도 점화도 아직 들고 있고 라인 손에도 별로 없거든 이게 일라고 있는 촉수가 없으면 은 주변에 그럼 라인 표시가 에 빡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손해를 조금만 보고 그냥 갔다 옵시다. 아, 3레벨에 그 W, Q를 찍으면 안 됐는데. W는 그냥 항상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베스트 상태야. 음, 맞아. 이거 가끔 헷갈려. 나 이거 2렙 준 적도 진짜 많아. 이거. 베쉬 <웃음> 스킬 2렙 줄 때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이런 건, 이건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아마 루비 수정을 들고 올려나 루비 수정에 신발 하나 들고 올려나 뭘 들고 올려나? 어 수학에 낳저 죽었죠, 저거? 죽고 싶 저런 거죠? 수학에 낳은 체력도, 방어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이브 각입니다. <웃음> 그니까, 러 방금은 내가 오렙이고 상대가 4렙이지. 근데 상대가 체력, 방어력 아무것도 안 들고 왔지. 근데 내가 저 말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야. 이거 텔 타고 오겠죠? 이제 텔 재세요. 딱 이렇게 뚫 거예요. 그럼, 텔 6분 딱 더해가지고, 1 1 24초에 텔 온다. 탑 텔. 텔, 레포트 이렇게 제세요. <웃음> 그리고, 공격력템 올립니다. 그냥. 그냥 올려요. 올리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일라오이 대 클레어드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일라오이 입장에서 체력과 방어력을 높여야 돼요. 초반에. <웃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죽는 거야. 자, 이것도 왜 킬각이냐? 클레드가 롱소드 두개 이상부터는 거의 방어력과 그 체력을 올리지 않는 챔프들은 다 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차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제일 빠르게 볼수 있는 거는 상대랑 나랑 이 레벨 차이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형님들이 왜 이렇게 일락 못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부캐하는게 다이아 1이나 마스터... 부캐가 마스터라서 마스터 게임이라서 상태가 잘했던 거지 <웃음> 원래 이제 딱이 정도 수준이죠. 또 이렙차니까 또 들어가지고 피해주고 이거 영혼뽑는 거, 영혼뽑는 계속 해주고. 이것도 기다리다가 다이버할 수 있겠죠? 데미지 보니까 큐 댕, 그러니까 EQ 평타 한대 쳤는데 이렇게 들이 데미지 들어왔어 데미지가. 그러면은 스킬 다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가면은 이거죠. 나 이제 들어갈 때도 상대가 스킬 다 빠지면은 이제 거의 그냥 확신이 되는 거야. 방금 Q랑 W를 미니언에 다뺐잖아요 플레드는 테러 언제 들어요? 그쉔이나막 보비 같은 애들 있잖아요. 솔로킬 따기 힘든 애들 저만 있어도 그런 애들 상대로 만나면 들고 합니다. 다 끝났죠? y 어 그리고 상대가 아까 죽을 때 궁극기를 쓰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궁이 없어. 대충 한 9분쯤에 올거야 그럼 이렇게 2렙 차이로 서있으면 은 정글이 올수 밖에 없거든? 그럼 와들 박아 그리고 여기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라인 계속 어차피 타거든요 차이는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정글도 위쪽 동선이에요 여기있어요 위쪽 바이게. 이제 슬슬 빠집시다 이제 돈좀 많이 쌓였으니까 했려고 하기보다는 라인 정리하고 갔다 오죠 자 이제 거드라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딱이 이 타이밍에 제일 세거든? 그러니까 거대한 히드라를 라인전 단계에서 뽑을 수 있잖아? 그럼 진짜 그 타이밍이 너무 세서 얼마나 센지 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세요, 진짜. 거드라가 상대가 닌자 신발이 없을 때 나오면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자, W 콜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못 오죠? 못 옵니다. 왜못 오느냐, 원콤이에요.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근 원콤 당한다는 걸. 그래도 본능도 상관없어요. 그냥 뒤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요궁 Q 평 거드라 2, e, 평 2, e, 평 평. 자 이제 이거 라인도 다 태워서 다 상대가 못 먹게 최대한 죽여놓고 깹시다. 약간 치졸하게 해야 돼요. 상대 멘탈 부셔야 돼. 그만큼 이기기 쉬운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깨도 돈은 들어오거든 근처에 있으면. 뭐1차 포탑이나 2차 포탑이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또 다이브할 겁니다. 보수 이걸 뽑다니. 내가 너 인정하마. 이풀. E, 응, 응. 형. 오케이 딸이. 형. 정글 차이. 이제 이렇게 정글이 플래시서나날 잡았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딱 써주세요. 이런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웃음> 자그 다음템. 1차를 빨리 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돌아다닐 때가 많겠죠? 그래서 상대 닌자 신발을 가는 게 좋나 아니면 은 헤르메스를 가는 게 좋나 판단을 하고 저는 닌신을 가기보다는 이번 판은 CC기도 그렇게 빡세지 않고 평타딜도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광전사 해도 돌을갈게요 그리고 점화석 하나 그리고 토텔만 살짝 바꿔주고 어디로 뛰냐면은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미드에서 한타, 한타까리 한타 하는데 이게 내가 가면은 정리가 될것 같고 바텀 바뀌고 있지만 내가 가기엔 늦었고 그럼 미드를 일단 볼까요? 헤드워스어 어, 쉣! 어, 쉣! 디저내 거야. 까비 <웃음> 핑화 살짝 봐가지고... 여기 어차피 시야가 없거든요. 이게 핑화가 여기 있으면은 제가 굳이 지우지 않아도 여기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카이사가 눈치 있게 위로 올라와서 핑화를 지울 거예요. 아마... 제발... 이렇게 말이죠. 아유, 순진한 자식... 너무나 이스야 아, 아파요. 뭐 슬쩍 가서... 아, 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감자님 씹어줬다. 고맙다. 이거 슬쩍 쳐주고 이런거는 어차피 전잘 컸으니까 양보해 주죠. 뺏겼네요. 형 형신이야? 자 이제 한번 사이드를 쭉 밀어봅시다. 어차피 제가 1대1론다 이기거든요. 지금 나 혼자 11렙이고 상대 보면은 8렙포 랩이잖아. 이러면은 최소한 둘은 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난 절대 죽으면 안 돼. 사이드를 밀 때는 가장 최, 최우선 시야될 거는 합류와 절대 안 죽는 거. 어디 가세요내꺼 이렇게 싸움 나면 바로 궁으로 합류해주고, 되게 빨리 빨리 봐야 돼. 그러니까 라인 밀면서 평타를 미니언에 박아놓으면 어차피 라인은 한두 개밖에 안 버려지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 이한두 마리 먹겠다고 신경 쓰기보다는 계속 미니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알아서 치거든. 상대 정글 을 살짝 털어주고, 이걸 털면은 상대 정글이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라인전을 이겨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라인전을 이겨야 돼. 못 이기면은 답이 없어요, 클레드 라인전 못 이기면은 진짜 그 순간 바로 식충이 되는 거야. 미니언 처먹는그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라인전 무조건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그, 일로 와. 뿌주지안 봐주네? 어쩔 수 없고. 맛도 없고. 진짜 여기 대게 먹까요? 카사딘 이거 먹고 올라가지 않을까? 눈치가 이거 먹고 여기 올라가고 싶어 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맞지? 여기나 일로. 올라가지 않을까? 미드를 봐줄까요? 동시에 봅시다. 동시에 미드 푸는. 아비. 죽었죠, 저거? 저거 때문에. 아, 어, 뛰어용. 자, 일단 살빙, 살빙, 살빙. 딱 살빙. 아! 일단 이거 깨지 마세요. 이걸 안 깨면은 안 생기거든? 그거 다 죽었어. 자, 3코어는 이제 상황 봐서 가봅시다. 아마 이런 조합에는 이렇게 약간 암살자 AP, 암살자 AP, 애매하게 큰 원딜, 애매하게 망한 탑, 그리고 서포 카르마. 살짝 CC가 애매하고, 딜도 애매하고, 탱도 애매하니까 애매한 템인 스트랙을 가줄 거예요. 스테라, 가엔, 메모셔스가 있거든? 보통 3코어로 제가 가는 건.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저랑 만라인을 서는 게 일라오이니까 메모셔스를 가긴 좀 그렇단 말이지. 좋은 요인이 돼요. 안 뽑히게 조심해 합시다. 항상 시야 이런게 이런 약간 고급 편인데 상대가 여기에 시야를 먹은 적이 없잖아 그럼 내가 상대가 시야가 없는 곳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상대는 여기 있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가 라인을 밀었을 때 나는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상대가 지나가면 잡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아나 이거 혼자 먹었으면 레버인데 오픈인 것 같죠? 이플 어 뒤에 뭐가 있네요 빙 모빙 해주고 도리도리 잼잼 나이트 아어요 이제 욕 욕처먹을 준비하시면 돼요 하비 어난 몰라 난 내가 벌리는 게 아니야 난 나는 뺀다고 했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와이 제가 진짜 비싸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어욕언지게 먹을 거 했다 맥론 <웃음> 줄 알았어 나이트 보신가? 자, 가는 길에 살짝 우리 정글 먹어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먹고 가는데 한 1초밖에 안들잖아 살짝 우리 정글 먹어주고 그리고 상대 정글도 틀어주고 근데 이런거 털 때는 항상 안잘리게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안주지 아 한마리 나이트 아 피해주고 그렇지 이제 우리 미드 억제기를 아까 밀었단 말이야 팀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론. 그니까 러 여기서 하는 거는 사실 다 의미가 없어.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상대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서 지금 우리가 밀면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라인 클리어가 좋단 말이에요, 요즘. 메타상. 그래서 상대 라인 클리어가 안 좋으면은 바론 없이도 공성이 가능해요. 근데 라인 클리어가 좋으면 바론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카사딘, 일라오이, 앨리스, 카이사. 라인 클리어가 되는 놈이 없죠? 오야 oh, yeah. 이런거 그냥 지르면 죽겠네요 한명 죽었으니까 아비, 제달리 플리스 인는데어 이제 TT 아 죽기 아, 아제약킬인데파팟팀통좀해주지 아깝다 카사딘의 존재가 살짝 좀 귀찮게 하네 죽을때도 자기 제약킬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잘 봐야돼요 지금 카이사한테 들어갔잖아 카이사는 중반 캐리형이단 말이야 카이사는 중반 후반 캐리가 가능한 챔프라서 어지간하면 쟤한테는 키를 안 줬어야 되는데 갭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바로 먹으면 끝나 위치가 변해요 그러니까 원래 형님들이 하는 클드는 앞에서 이렇게 궁을 지르는 챔프잖아 요음으 가면은 옆치기를 해야 되는 챔프가 된단 말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핑퐁이란 걸할수 있어야 돼요 어. 약간 프로인 느낌 나지만 상관없어요. 겁나서 19원 주는데 어시로? 그래서 바로 먹고 나머지 포탑 밀러가면은 어, 거의 끝납니다. 아. 거 어? 뭐야? 저기 여기 있었네. <웃음> 그렇죠?